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계정 좀 탈출해줘.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발락을 클리어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발락 바로 가기 전에, 지금 소울 링크 하나 열려있는데, 요거부터 능력치 올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이분의 스펙을 먼저 봐야겠죠. 자, 세리아드. 공격력 7100에 방어력 5100입니다. 어, 방어력, 공격력, 전부 다 준수한 수준이고요. 공격력은 조금만 더 올리면 아주 안전하게 클리어되는 수준이고요. 어, 웹폰을 살펴보면, 은 일단 히포커스가 없는지 치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베네딕트 대신에 베일라? 베일라가 좀 레벨이 낮긴 낮아요. 자, 실량은 공격력의 8%. 퍼 베네딕트의 실량은, 아, 공격력의 3.5%네요. 퍼 어,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신청해주신 분께서 확실하게 힐력이좀 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번에 1트에 깨기 위해서 일단 베네딕트를 빼고 베일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난... 자 베일라를 넣게 되니까 공격력이 6800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 6800까지는 클리어 충분히 할수 있는 공격력이고요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자 공주의 권리가 보스 공격력이죠 요걸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성 데미지 신부의 눈물 새벽의 전령 자다 괜찮습니다 일단 상성 데미지 상성 데미지보다 더 좋은 웨폰이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아니 그냥 공격력이 올라가는 아티가 오... 어, 없네 아 아쉽다 지금 끼고 있는게 아무래도 최대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거 안보이시네요 아 아깝다 아깝다 그럼 지금 끼고 있는 이 아티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QE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QE는 자 쏟아지는 불꽃 기다림의 시간은 아마 브레이크 효율로 알고 있거든요 어 맞네요 브레이크 효율 그 다음에 광기에만 광기에만 아까 본것 같은데 오케이 극초월 자 브레이크 효율에 데미지까지 아, 어 서브딜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공격력 증가. 아, 마법 데미지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예, R등급, 요거 쓰는 게 제일 낫고요 네, 없네요. 자, 웨포는, 자, 텔레미스의 세일라자드 메일인 브린, 에이브리 패시브가, 어, 상성 데미지 10%네. 어, 팀 또는 파티인데? 오 그렇다면은 요걸 끼게 되면은 세리아드가 좀더 상성딜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공격력 너무 많이 떨어지나 그러네 600이나 떨어지네 어차피 큐이가 죽으면은 이거 패시브 효과 못 받으니까 요거는 어 일단 레벨도 낮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이는 어 됐고 자 마지막 중요한 윈 윈은 오케이 골리아드 화상저항 들고 있구요 방어력은 6,900. 아, 6,900. 충분하지. 어, 제대로 방어웨폰을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한 번에 깨겠죠? 자, LP 포인트는 제가 미리 채워놨고요 포션, 포션을 확인하겠습니다. 포션 보니까 47개. 47개, 85개. 오, 어, 이 정도면은 한 번에 되겠네. 아, 요걸 맞다, 설정. 확인을 하는 자 벨라 깔고 깔고 변신 어 딜세 딜세 아 큐이 보티즈부터 죽었습니다. 오케이 브레이크 타임. 아진장아좀딜 타임 좀 많이 버렸네요. 아좀 변신 타이밍이 저렇게 됐냐? 자 여기서는 보호막으로 버티기. 와우. Wow. 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먹을 맞기 직전에 제가 앞으로 가기 키 이걸 누르고 있으면 세리아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발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거 뭐냐 아이샤스켈 썼죠. 자, 이게 힐량이 버텨야 될 텐데,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피깎이는 게. 아이제뭐 발락쯤이야? 너무 쉽죠? 딱 50% 반피고요 시간은 2분 20초 남았습니다 어왜 팔로우 내가 풀었지? 자 레이저 타이 어 뭐야 왜 스킬 안써? 자저 돌진할때 변신을 해서 시간을 봅시다 자 이때 윈으로 돌아가서 피한번 먹어주고 자, 보호막은 그냥 쿨타임 오면 바로바로 써줍니다. 자, 레이저 타임. 아직 피많으니까 필리 스킬 쓰지 않을게요. 그냥 평타 꾸겨놓고 여기서는 돌로레스 어? 30초? 조금 딜량 아, 아쉬운데? 아 아무것도... 10초 아 잡았네요 오케이 어 순간 못 깼는 줄 알았네 자 이렇게 완벽하게 1트만에 발락을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아티팩트가 좀 워낙 종류별로 있지 가 않아가지고 현재 키우신대로 쭉 꾸준히 키우시면 될것같고요 어떻게 나마리의 나마리 아티팩트 설정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대로 극초월하시고 레벨업 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까 참전의 노래 좀 많이 있던데 아 여기 45짜리가 있네 누가 끼고 있지? 어라? 이걸 왜안 끼고 계셨지? 6챕터 올라갈때부터는 이제 3딜을 많이 쓰기 때문에 휴이 나마리에 세리아드 이렇게 꾸준히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 오르타를 키워오셨다면 오르타 넣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발라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 다 적어놨으니 그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